안녕하십니까. 목수 캠프입니다. 지금부터 가구, 가구 2번 방법으로 하는 것, 시대 없이 2번 방법으로 하는 것을 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시접을 작게 가져가는 걸 2번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음, 가구의, 가구의 상하를, 가구의 상하 모서리를 이, 싸주는 것은 똑같이 붙여주는 것은 1번 방법 똑같고요. 똑같고, 그 다음에, 음, 나머지 이제 여기서 시접을 작게 가지고간다여기것다가 아시면 음, 되겠습니다. 시접을 어, 한 3mm 정도, 3mm 정도 주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안에 시접, 시접 어,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 주고요. 이 그렇게 잘라 주는 방법도 있고 끝을 이렇게 날려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래는 가구에 이 아래는 똑같죠? 똑같이 해주면 음, 되고요. 이것은 앞으로 안테나 오게 잘라줍니다. 앞으로 안테나 오게. 약 3mm, 음, 가구 작은 거 쓰,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약 3mm 정도의, 예, 3mm 정도의 시제업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을 보를 먼저 다 붙이고 그다음에 어, 기둥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순서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를 붙일 때 반을 정도 잡아주고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 반을 여기 반을 잡아줘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지.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반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처음부터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반을 접어줘서, 다음 여기서 시전만큼 시전만큼 그걸 쪼그다가 칼질을 합을 하는 걸 여기서 한번. 이와 같이 시접이, 여기는 2, 3mm 정도만 시접을 주는데요. 양쪽이 시접이 작은데, 여기 시접만 다이아몬드로 크게 좀 대기가 쉽겠죠. 바란스가 균형이 안 맞다. 그래서 시접을 여기도 작게 주기 때문에, 시접을 작게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 균형을 맞춰요. 나중에 기둥을 하고 나면 아니더라도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시접을 어떻게 요 정확하게 전화해야 돼요.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시접이 지고 코너가 닫혔으면 다시 한번 각으로 앞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바로 기둥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대단히 조금 시접이 커요. 그래서 시접이 큰 개를 먼저 붙여보고, 시접이 커가지고, 시접이 커서 약간 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음, 좀 잘라서 쓰는 게 좋고요. 맞은 시작으로 이렇게 우리가 맞춰서 먹을 수가 있죠 여기는 조심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게 있기 때문에 음. 중간을 조금 크게 했기 때문에 음 Yeah. 나 이랬으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Yeah. Mm -hmm. 이쪽으로 지금 시접이 위에서 맞추면서 이쪽으로 많이 썰렸어요. 이쪽으로 좀 적게 썰고 시접은 잡히기는 잡히는데, 그래서 위에서 이것을 맞출 때 정확히 맞춰줘야 양쪽으로. 왜냐하면 3mm, 5mm 이내의 시접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썰려버리면 잘못 시접을 갖다가 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이쪽에는 지금 시접이 굉장히 짧아요. 필립을 좀 약간 늘려가지고 이렇게 시접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이런 거접이면 충분하거든요. 이쪽으로 시접이 리는데 약간 3mm가, 한 2, 3mm가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쪽을, 이쪽을 할 때는 시접이 이쪽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필름을 조금 열린다 열을 줘가지고 눌려가지고 시접을 억지로 만들어서 해주면 시접이 자주 시접에 나와요 이렇게. 씨앱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날려주면 아무래도 들어가가지고 좀덜 벌리겠죠? 이와 같이 길을 좀 씨앱이 좀 큰들은 길을 날려서 기내를 여같은 형태로 응, 키가 만들어지겠죠 칼을 을 이렇게 놓여서 주면은 정면에서 이것은 밑에서 잃어봐야 하니까 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주면은 밑에서 봤을 때 필름 면이 좀 그래도 작게 보일 것이다. 이어다다가 이런 식으로. 열을 너무 많이 가하면 안되고요 으질때까지만 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런 치가 아니라 정확하 이런 정확하게 게으로이렇게으로이으로 약간 열을 가하더라도. 필름에다 열을 가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음, 그렇게 해서 펴줘야 되겠죠. 그때 너무 과하게 열을 줘서는 안 된다. 그거에다가 제가 이렇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데 만약에 내가 일을 하면서 시접이 작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부터는 요 지금부터는 어, 이제 어, 막아, 지금부터 막아줄 수 있는 건뒷판뿐이 없어요. 이제 그 티판을 옛날보다 조금 더 크게 크게 가져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접 작은데는 어차피 뒷판으로 어, 이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칼, 칼 자국이 작게 남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최대한 대로. 그음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디가 사각지역이고, 어디가 잘 보이는 데다는 같다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리 여기 잘 보이는 데는 어디예요? 잘 보이는 데는, 그 키가 작은 사람은 위에가 잘 보일 거고, 그죠? 키가 큰 사람은 밑에가 잘 보일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밑에를 위주로 하려고 지금 나는 하고 있어요. 밑에를 위주로. 그래서